안녕하세요. 신토부리 먹거리TV입니다. 어, 이번에는 저는 주택이나 텃밭에 심으시면 좋은 산나물을 소개합니다. 저는 주택에 사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산나물은 약성이 있어 좋은 먹거리지만 저는 어, 주택 공터나 텃밭에 심어 갖고시면 관상 가치가 있어서 눈과 기분을 아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산나물은 상추나 배추와 같이 1년생이 아니고 0년생이라서 종자값이나 묘목값이 추가로 들지 않아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채소는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말라죽지만 산나물은 가뭄이 들어도 끄떡않고 살아가는 꿋꿋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산나물은 활용도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실 겁니다. 그럼 산나물을 다양하게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고 유익한 안전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눈계성마입니다 잎이 산밑을 닮았다고 해서 산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육지에서는 주로 높은 산에서 나고 자라는 기한 산나물이지만 울릉도에 가보시면 낮은 곳이나 높은 곳에서나 자주 눈에 띕니다. 최근에 전국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산나물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아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붉그스름한 새싹이 돋아나서 관상가치가 뛰어납니다. 물론 이때 새순을 베어 가지고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맛이 아주 일품이죠. 지기가좀 지나서 좀 억센 것은 말려뒀다가 물에 불려 육개장 같은 국에 넣으면 고기의 특유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살캉살캉 씹히는 맛이 좋아서 국거리용으로도 아주 일품입니다. 농개승마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털을 잡으면 순식간에 번식을 합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여러올어오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초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심은지 한 3년만 지나면 땅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나무처럼 우성하게 자랍니다. 또 풀이 싹을 틔우기 전에 본밀직 자라기 때문에 제초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어, 또 다른 장점은 뿌리가 여러 가닥이 사방으로 흩어져 자라기 때문에 저는 주택석축이나 절개지 같은 데 심어 놓으면 흙이 장마나 폭우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또 절개지 같은 데 심어 놓으면 늘 푸르게 자라므로 여름에 집안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머이를 추천합니다. 머이는 입과 줄기를 나물로 이용할 수 있죠. 어린잎은 쌉싸라한 쌀쌀쌀, 맛이 있어서 입맛을 잃었을 때 먹으면 좋고 줄기는 데쳐서 들깨가루를 갈아 넣고 요리하시면 구수한 맛과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모이는 본래 산기슭 같은 데서 잘 자라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누군가 재배하면서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요즘엔 사계절 끊임없이 출하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산나물입니다. 그런데 직접 기르시면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 산나물이 그렇지만 모이는 특히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심어 놓기만 하면 웬만한 가뭄에도 죽지 않고 일단 뿌리만 내리면 금방 주위로 퍼져나가 무리를지어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돌 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랄 정도입니다. 특히 물기가 많은 토지를 좋아해서 도랑 근처에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뿌리가 많이 깊이 내리기 때문에 폭우에 흙이 유실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저는 주택 석축같은 돌틈에 심어놓아도 놓아, 아무런 군말 없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흉물스러운 시멘트 벽돌 같은 것을 가리는데 안성맞춤이죠. 여러 번배어 먹어도 금방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내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게다가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 개미치가 있습니다. 개미치는 가을에 보라색 꽃이 피는 벌개미치와 혼동하기 쉬운데 주로 산기석에서 자라는 산나물입니다. 예전에는 산나물로 인기를 얻었지만 요즘엔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가을에 자수색 꽃이 피면 관상가치가 있지만 봄이 일찍 자라는 싱그러운 새순이 눈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연녹색 새잎이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 겨운의 봄을 손가락 기다리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웬만한 꽃보다 눈길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주걱 모양의 잎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나른한 봄날에 생기를 생기게 하는 치유 식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 개미채는 한번 심어 놓으시면 손이 거의 들지 않고 번식력이 아주 빨라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제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생활하는 저는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것중에 하나가 풀 제거 작업이잖아요. 한번 심어 놓으면 빽빽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자주 풀을 뽑아야 하는 수고를 크게 덜수 있습니다. 아, 잔뿌리가 깊게 많이 내려서 흙이 유실되거나 무너지는 것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화살나무가 있습니다. 화살나무는 잔목이 우거진 산에서 잘 자라는 목본식물 나무입니다. 쌀이나무 같은 키 작은 나무가 자라는 산속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런데 산에서 발견되는 화살나무는 하단에서 보는 모습과는 조금 달라서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좀 듬성듬성합니다. 산에서 자라는 것은. 어, 하살나무는 가지를 자를수록 가지가 빽빽이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심은 다음에 전지와 전정이 필요합니다. 어, 하살나무는 산나물로도 인기가 있지만 요즘 도시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곳에서 아주 인기입니다. 잎과 가지가 빽빽이 자라니까 온통 회색인 도시 경관에도 좋고 울타리용으로 아주 안성맞춤이죠. 봄에 일찍 돋아나는 어린잎까 줄기는 데쳐서 무쳐 드시면 쌉싸래한 맛과 식감이 아주 일품입니다. 하지만은 잎이 나온 뒤에 곧바로 꽃봉오리가 맺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채취하셔야 합니다. 하산나무는 가을에 또한번 눈길을 사라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빨갛게 단풍이 들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순식간에 단풍이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빨갛게 있는 앙증스러운 열매도 아주 볼만합니다. 땅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러 그루를 심어서 봄에새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이용하시고 가을에, 가을에는 곱게 드는 단풍을 즐기는 간상용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밖에도 관상용으로 이용할 만한 산나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담풍, 비비추, 둥굴레, 두메부추 같은 것은 산나물로도 손색이 없지만 저는 주택 주위나 텃밭에 심으시면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나물의 가치는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 산나무를 활용하는 방법과 정보를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